아니 타고 있다, 하고 있다. 이거 말 많이... 라이브로 뜬다, 이거, 빨간 색깔로. 아직 안 들었다. 안보일다 어, 하고 있다. 들다가 시내... 안녕하세요. 나도 안 보이는데 보이... 물기 때문에 잘 보이겠... 왜 이렇게 쨍잘안 보여요? 파도, 파도, 파도, 파도, 파도, 파도, 파도. 파도 못 본다, 지금. 파도, 어디... 파도가 옵니다. 대박 두명 보고있다 두명 안녕하세요 어? 안녕하세요 지금 지은아 보고있다 저기 물좀 뭐뭐물뭐 이기어 방송 켰어요 어? 방송 켰어요 아니 방송 거찍고 소리가 오 보여줬다! 보여줬다 방금 아보여다 파도 타는 거 찍어 안녕 잘가 파도 타는 거 찍어 근데 아해 찍었다 됐다 지금 방송 찍어서불 끌거다 안해. 안녕 소리 안 들리? 들리? 방송하고 있잖아 지금. 안들리도두명 보고 있다. 다행히의 <웃음> <놀람이의> 모습. 안 됐다, 아, 됐다.